어들 단장님이 어라? 어라? 아씨 목 날라갈 보네네 씨. <목날락을> 보냈네, 씨. <웃음> 아이고 당신! 미안하네 아들 단장. 어... 원로원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했네. 나는 나를 수밖에 없었네. <웃음> 어? 가만히, 여기서 왜 나와? <웃음> 겁나 뜬금없네 야, 너는 진짜. <웃음> 이트 <이제> 만족하시오. <웃음> 진작 그렇게 서두르지 마. 너희는 계획에 좋은 재물이 될 테니까 꿀 <웃음> <웃음> 좋군요, 아들 단장. 이 문이 열리지 않기를 기도해라. 사트라, <웃음> 모두 이걸 보세요. 제가 감옥을 나갈 방법을 찾았습니다. 눈썰미가 대단한 걸 기사단에 들어올 생각 없어? <웃음> 달의 기사단은 갑옷이 안 이뻐서요. <웃음> 딱 여기서 라르트가딱 오면 좋을 것 같은데. 역시 <웃음> <웃음> <웃음> 아니, <웃음> 역시 그럴 필요는 없네. 드디어 찾았군. 자를 돕기 위해 왔네. 라르트네녀석답 그럼 너는 왜 살아있니? 아제 실린이었어요? <웃음> 아 실린이었어? 파량병이라고? 설마 또 라아라트 마지막에 위기였는데 제레온이 딱몸 받쳐서 지켜주는 거 아니야? 그럴 것 같은데 이번에는 반드시 하면서 <웃음> 의심의 여지가 없어. 아 배고파. 저러... <웃음> 제레온이 있다는 얘기를 왜 하지 않은 거냐? 말씀대로 해요. 음 알고 있었어. 아. 알고서 그냥 보내 준 거야? 그러면은 라라트가 아. 알면서도 그냥 보내 줬구나. 루드비경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하지 마세요. 씨 개러워. 제발 그만하세요, 루드비 경. 제가 배신자라고요? 루드비 경도 그 자리에 없으셨잖습니까. 얼. <웃음> <웃음> <웃음> 어, 여기, 여기 자리에 되게 불편하네. <웃음> 저만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겁니까? 루드백경 우리한텐 다시 기회가 왔다고요 <웃음> 백년이란 시간은 참 길었죠. 당장이라도 저 주둥이를 닥치게 하고 싶지만. 이곳은 베른의 결계를 수호하기 위해 세워진 유적이야. 아무래도 유적의 마법진이 작동하기 시작한 모양이군. 우선은 입구를 돌파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두 거점을 점령하는 게 우선이겠어. 원로원 놈들 대체 무슨 짓을 하려는 거지? 인간들은 이 유적지에 대해 잘 몰라 그래서 중요한 장치들을 무방비 상태로 냅뒀더군 음. 가시죠 루드백이 증폭석을 확보하고 있네 조심해 곧 유적의 방어시스템이 깨어날거야 그럼 간다 <웃음> 짐승이 따로 없네 마력 셈이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반드시 지켜내야 합니다. 아, 들어가기 힘드네. 먹지로라도 결계를 해제하세요. 하지만 어서! 이런 결계가. 쓰러지고 있는 건가? 일을 냈네, 일을 냈어. <웃음> <웃음> 어서 오십시오. 군단장님들. 어어. Uh -oh. 와다 왔네? 뭐야 이거? <웃음> 뭐야 오늘 오늘 델은 델은 사라지는 거야? <웃음> 군단장 다 왔네. 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당신입 <웃음> 느낌이 <도치가>. 역시. 멍청한 어. <웃음> 놈. <웃음> 수고 했다. 가마인 <웃음> 이제 모든 준 비가 끝났군. 원로원 <웃음> 놈들. <웃음> <웃음> <웃음> 이런 정신나간 짓을 서둘러 여길 빠져나가야 하네 길이 막혔어요 왔던 길로 되돌아갈 수밖에 부시면 안돼 그렇다면 루드벳 경 괜찮은 겁니까? 차라리 제가 시끄러워. 니가 정이나해 괜찮으세요? 시끄러워. 아 진짜. 캐리건 하하 <웃음> 와 근데 진짜 허무하게 죽네 저렇게 제레온의 희생을 헛된 일로 만들 수는 없네 미겨 로드맨 자식, 누가 마음대로 이렇게? 지금은 내버려두는 게 좋겠군요. 베르네 기사다운 마지막이었습니다. 루페온께서 그의 영혼에 빛을 내려주시길. 이곳에 악마 군단장들이 나타나다니. 하님 무슨 일인가 하트 보셔야 할게 있습니다. 아무래도 급한 일인 것 같고 함께 가죠. 응, 뭐야? 하템 경. 어. 이게 얼마만입니까? 다들 루드베기 보낸 전서구를 받은 거군요. 이놈의 아, 자식들 다들 잘 지냈냐? 아몇 명? 아 해체됐다고 했는데 뭐야 의외로 많이 남아 있는데. 음. 오늘을 기다렸습니다. 오이씨, 왜 이렇게 많아. 정말 <웃음> 단장님이 정말 돌아오시다니. 단장님! 퇴근의 창을 뵙습니다. 뵙고 싶었습니다. 다시 모일 날만을 기다려왔습니다. 살아서 다시 뵙줄은! 태양의 기사단, 집결 완료했습니다. 음. 자네들, 이렇게 다시 보게 되다니. 예, 명을 기다립니다. 명령을 내려르겠습니다 사령술로? 글쎄. 위하여. 위하여. 사령술 일하기보다는 그 과거 때 싸우고 그 다음에 해체가 됐잖아요. 완전 아니 싹싹 긁어 모은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웃음> 음 해체된 애들 다다 모은 것 같은데? 이제까지 나는 왜 내가 지금 깨어났는지에 대해 알지 못했었네 감동적인 순간에 미안한데 이네 말이야 당장 여기를 버리고 철수해야 해 그럴 걱정은 없다 어? 뭐야 이 목소리 설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다 알고 있다 설마 베른의 결계를 부수고 군단장들을 풀러낼 줄이야 음. 뭐지? 다들 대열을 대여를... 갔다 당신은 알베르토 너 무슨 낯짝으로 여길 지, 지, 진정하게 아들 단장 내가 데려왔다 음. 그, 그런 눈으로 보지 말게 나나 나 역시 여왕폐야를 위해 움직이고 있었단 말일세. 흠. 둥렁이 같은 늙 아. 레벨 53이에요. 넘었죠 얼마든지 욕해도 좋네. 확실히 베른의 힘만으론 모든 군단장들을 상대할 수는 없다. 맙스사 대륙간 통신, 말도 안 돼. 림레이크의 유무를 사용한 게다. 진저 녀석이 고생 좀 했다 소식은 들었네 어디 다친 곳은 없나? 에니츠의 무인들에게도 소식을 전해두었네 베른남부의 결계가 무너진 모양이 죽는 건 허락하지 않겠다. <웃음> 아 역시 아제나 말하는 말하는 건 되게 싸가지는 없는데 그 속에 따뜻함이 있단 말이야. <웃음> 아이고 아우님 냉큼 달려갈 터니 형님만 믿고 있으라고. 괜찮아? 샨디에게 네 소식은 들었어. 아르데타인 페이튼에도 이 상황을 전했다. 그들 역시 기꺼이 너와 함께 싸우겠다 말해주었지. 모두 이곳을 지켜야만 한다. 아이고, 착심이야. 산 넘어 산이라더니 가장 큰게 남아 있구나. 카오스게임트너 오늘 좀 대사부답다 치흐터려주겠어 <웃음> <웃음> 우린 오랜 과오를 털어내고 다시 일어났다 전장이 우리를 보고 <웃음> 잠깐만 야 댄서 우마로는 여기 왜온 거야 <웃음> 아 버퍼인가 버퍼 이거 버퍼죠 스승님도 이런 전쟁에 <웃음> 섰던 건가 전율이 느껴지는 가자, 피어르기! 아 뭐야 사샤? 오랜만이야. 선생님, 저 목이 아픈데 내려오셔서 얘기하시면 안 돼요? 나 목이 너무 아픈데. <웃음> 어, 아 눈높이라는 게 지금 너무 높잖아 이거는. <웃음> 나와 재무관는 신기술이 적용된 기체를 가져왔다. 쓸모가 있기를 바란다. 매드얘기네 아베스타를 위하여, 아베스타를 위하여, 아베스타를 위하여, 아베스타를 위하여, 아베스타를 위하여, 우리 모두 를위아베 아베스타를 위하여, 맹세. 아베스아베스타 위하여, 아베를 위하여, 아베를 참으로 역겨운 모습이로군 쐐기 샨디 도그러더도마 여왕패야. 어, 애하다. 전투를 준비하거라. 아까부터 뭔 소리 하는 거야? 드디언가 와 되게 많다 <웃음> 컴퓨터야 아프지마 <웃음> 아 걱정하지 마십시오나 무려 3080이라고 아 근데 이거는 못 버틸 것 같긴 하다 야 <웃음> 저게 다 사람이라고? <웃음> 어좀 많은데? 전장상황 분석중 비공정을 움직이는 역사적인 날이고 가이스트는 준비되었다. 전투 준비 완료. <웃음> 그러게. 한영이도. 어헝. 나도 못 따라가지. 주셔야. <웃음> <슈샤이. 웃음> 음. 어? 알베르토 여기 너 왜있어? <웃음> 여기, 여기 왜 있는거냐? <웃음> 와씨 쩐다 진짜 <웃음> 야 진짜 제2의 그어 영광의 벽? 거기 하는거 같다 요야 야. 왔구나 땅에 어둠이 드리웠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알게 될 것이다 베른의 태양과 달은 절대 지지 않는다는 것을 베른의 여왕으로서 명한다 베른을 침범한 어둠을 섬멸하라 와씨 태양의 기사단 참을 지어라 와. 그대들은 누구인가 가뢰 기사단 기사들이요. 어, 아, 좋다. 루케만 아주 아 진짜 아이 이거 이러다가 부캐도 막 이거 다시 오는거 아니야? 부캐 키우다가? <웃음> 그럴거 같은데? 아 되게 많네 진짜 되게 많네 진짜 다 섞였어 다공사 없애기 아우 너무 많다 야 열 한번 봤다고? <웃음> 그럼 부캐를 열 한번 키운 거야? 야, 제발 인생을 살아 주십시오. <웃음> 아, 근데 솔직히 열 한번 봐도 인정은 해. 어, 스무 번 봐도 인정이고? ソラスタイね 감사관을 원호한다. 역시 내 것도 있어 <웃음> 예. 우후후. 내 캐릭터보다 더잘 싸우는 거 같은데? 슬프게도 <웃음> 슬프게도 내 캐릭터보다 더잘 싸움 어예 아 이놈의 카욱 속였지 진짜 지겹지도 않고 나오는구만 됐스 헬리오나르 관문이 점령당했습니다 아구리 더는 나아갈 수 없습니다 관문을 탈하라 나여 연합군의 진격로를 확보해다오 아 형들도 좀 부셔봐요. 어, 지금 그냥 넘어가는데. <웃음> 아 잡부라니까 주인공은 확실히. <웃음> 어. 과학은 항상 오았어 아. 어. 과학은 항상 옳았어요. 중요한 거는. 오무는 소독이다. 오무는 소독이야. 에이. 아, 이 가운데 없애는 거구나 됐스 어넘어가겠구나 내 로봇. <웃음> 폭탄 설치는 끝났으니 이제 터트리기만 하면 돼. <웃음> 피에르마이트. <웃음> <여기서도> <웃음> 어 피에르마이트 여기서도 어아 좋습니다. 이 세계는 혼돈의 잠식들이라. <웃음> 악마 저친저 아, 친구구만. 야, 이씨, 날 지마이, 닭날개야 <웃음> 아, 이, 대체, 어디 가는 거야? 어디 뭐 급하니? 가스풀 끄고 왔어? 거 이거. 급해, 얘가. 거또 어, 하나가 어거이지 저기다. 야이씨이려와 내로와이쟤 시가. 렛츠. 들숫렛만 렛츠. 지 별거 아니츠만좀더 앞으로 가자고. 어어 어. <웃음> 이좀 큰데? 어 매드 다 아... 진짜... 그렇지! 저지했다. 빵! 한번 더. 됐죠? 좋아. 여기는 우리에게 맡기고 아우 님은 관문 쪽을 부탁해. 되게 넓네. 어, 우리가 도와줄게. 오랜만이다. 야 너나 조심해 아 진짜 얘네 여기와서 <웃음> 내가 도와줘야 될게 관문을 열어라 우리가 어마하겠다 아이고 얘들 밀려오는 것봐 <웃음> 쏟아지는 것봐 <웃음> 쏟아지는 것봐 음. 아 재밌어 이렇게 하네. 잘싸는데 오씨, 그냥 그냥 개그 담당이 아니었어. 쟤는 <웃음> 또 기분 나쁘게 외웃냐 그러고 보니까 질병군단장 제, 제 같은 애들, 제 런했던 친구 아닌가? 요 그러고 보니까 쟤는 얼굴에 철판을 깔았나 봐. 보기 좋게 내 앞에서 제 런하던 여기서도 나왔네. <웃음> 네, 되게 웃긴 녀석일세. 하니까 그러니까 얘 런했잖아. 와, 와, 해도 되게 많네. 카다니카라지니스는 카다니 믿지 말라는데. 어, 그이 퍼지고 있습 아, 나와. 어서와 잠깐만. 아니, 너무 많은데? 깜짝이야. 아이씨. <웃음> 아, 아, 시도발나, 응? 야 여왕님 힘좀 쓰시네, <웃음> 아 여왕님 힘좀 쓰시네. 다음 우리가 맡겠어오 오올... 드디어 왔네. 긍지 높은 루테란의 기사들이여 명예의 검을 들어 적들을 섬멸하라 오씨와 <웃음> 임팩트 봐 차를 내려오나? 아, 네 안녕하세요. 시간이 됐다. <웃음> 아, 이 팔짱맨. <웃음> 와...뭐야? 아니... <웃음> 야... 를 잊기위한 혼돈의 권좌가 세워졌다 이제 계획을 시작한다 뭔 계획이야? 그 흠, 그 흠. 어둠 군단장의 힘인가. 아군의 피해가 심각하군. 여기. 바다라 평, 바다라 평등 펀치. <웃음> 아... 와, 멋있다. 보세요. 저 친구가 제 친구라고요. <웃음> 와, 저좀 많은데? 예정된 붕괴를 막을 수는 없다. 펀 <웃음> 쓸려 나간다 계획을 <웃음> 시작한다. 어. 음. 음 분단장. 정상으로 향해라. 는 와우 카단은 언제 오는거야? 카단도 나올거 같은데 <목소리> 와씨 <목소리> Oh! Oh! 전부터 내게는 흥미가 있었지. 와, 씨 여기서 어느 정도 성장했는지. 어디 한번 시험해 볼까? 또냐? 가마인천 이녀석 또 너냐? 음, 미리 잘 뚫린 사주도 해 주지. 음. 아이고 씨, 이거 지금 바꾸면 안 되는데. 아, 이 아, 아, 야 아, 야지 아, 이 아, 아, 야 봐라. 어디지? 어, 이이 자식 봐라. <웃음> 아니, <웃음> 뭐야, 뭐가 진짜지? 아, 다 가짠가? 아. 됐다. <웃음> 어. 오늘은 여기까지. 아, 그렇게 쳐다보지 않아도 돼. 내 계획은 군단장들과는 조금 다르거든. 하지만 음... 서두르는 게좋거 <웃음> 이걸 그냥 보내준다고? 주지 말거라 근데 이럴때 진저웨일은 어디간거야? 어어. 어. <웃음> 깜짝이야. 오 씨. 조심해라. <웃음> 아. 아니, 조심해도. <웃음> 아, 조심해도. 아아 제발. 이씨, 그게 나 저럴 거면 진작에 죽은 거 아니야? 저게 마지막 쇠기다. 저것만 파괴하면... 어어어... 어. 아... 왜 너무 많아요. 이거 왜 파괴가 안 돼? 이거... 어... 아... 이걸로... 계속 파괴해야 되나? 아아 c 어, 됐다 아 스케이트가 소멸하기 시작했군. 우리가 이겼다고. 음 보통 이런 말 하면은 이런 말 하면은. <웃음> 끝이다, 아브레이슈드. 음. 음, 군단장 <웃음> 아, 못생겼어. 분명 실패했다 이곳에서는 어? <목소리가> 뭐야 사쿠라요? 뭐야 보았다. 크라트르가 남긴 예언, 아르데타인이 어둠에 붕괴되는 것을. 아각 지역에 쿼스 게이트가 열리는구나. 아 이런 그런건가 <목소리도> <목소리도> 이렇게 많은 카오스 게이트가 어떻게 준비가 끝난거지 <웃음> 이제 혼돈은 빛을 삼킬 것이다. 야, 근데 얘네들 많이 준비를 했었네. 각 지역에 카오스게트가 열리는 거 보니까 <웃음> 준비 좀 많이 했네 애들이. 빌런이? 그러게. 빌런은 빌런은 특히 준비를 좀 많이 하더 잘하더라고. 악마놈들 대체 어디까지 준비했던 거지? 하들님 급보입니다. 악마들의 힘은. 샤워니 다른 마법이 필요하겠소. 로델 마법 서신을 보내보아 저녁에 카우스 게이트 가는 이유가 이거라고? 아모난 <웃음> 아직도 갈기파도 항구에서. 자를 떠나보낼 때의 순간이 잊혀지지 않아. 연관님 음. 제자는 지금 어디 있는 거야? <웃음> 이렇게 허를 찔리다니.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맞아요 아크는 당신을 운명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당신이 바라지 않았던 미래라 해도 내가 이래서 라제니스를 믿으면 안 된다고 <웃음> 카다니 카다니 그렇게 말했었는데 라제니스 믿지 말라고 <웃음> 음 돌아왔구나. 에스더께서 뭔가 하실 말씀이 남으신 것 같구나 준비가 끝났다면 네리아의 주점으로 오거라 음? <웃음> 아 이래서 날개 달린 것들은 음 이래서 비둘기들을 믿으면 안 된다 <웃음> 어, 에, 비둘기를 믿으면 안 된다.